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카데미 코리아 유성대 소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시고 저는 왜 구독자가 늘지 않나요? 저는 왜 조회수가 늘지 않나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유튜버로서 인기를 얻고 싶다거나 유튜브를 직업으로 삼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6번에 걸쳐서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을 정하는 방법, 설명문, 태그, 평가 버튼 등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전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회인 오늘은 동영상을 많이 만들고 동영상의 개수를 늘리자 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TV방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영상의 개수가 적다는 것은 TV 채널에서 방송의 개수가 적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TV를 보면 하루 종일 시간대별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BS, MBC, SBS 등 하루에도 100편 정도의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길든 짧든 말이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떨까요? 동영상이 5개나 10개밖에 없다면 하루에 방송을 5시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채널은 아무도 안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동영상의 개수가 적으면 사람들은 그 채널의 영상을 더 이상 시청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동영상을 2, 30개 정도까지는 열심히 올려보지만 그 이후부터는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여러 회사나 유튜버들을 도와준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영상이 50개 이상일 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구독자 수가 증가하거나 동영상이 하루에 100에서 200회 정도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동영상이 50개 이상일 때부터였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영상의 조회수가 5에서 6회 정도밖에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리시면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동영상의 개수를 100개 이상 올릴 때부터였습니다. 동영상이 100개가 넘어가면 시청자들은 다양하게 동영상을 조회하게 됩니다. 조회수를 올리는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른 영상들을 조회하게 되고 하나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관련 동영상에 뜬또 다른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보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동영상만 조회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상을 두세개에서 네다섯개 정도 계속해서 조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한 영상을 150개 정도 올렸을 때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는 영상을 방송했는데요. 이것이 호평을 얻어서 조회수가 쑥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영상들을 조회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자와 조회수가 계속 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10만, 20만, 100만 유튜버도 있을 건데요. 이 모든 분들도 처음에는 다 똑같았을 겁니다 동영상이 1, 20개 밖에 없을 때는 이 유튜버들도 조회수도 오르지 않았고 구독자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점점 더 카메라의 화질이라든가 동영상 편집 기술 등 동영상의 퀄리티를 높여가면서부터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높아지고 동영상의 퀄리티도 좋아져서 지금의 인기 유튜버라는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제대로 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들도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즐겁게 봐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동영상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처럼 인기 있는 동영상은 생깁니다. 물론 인기 있는 유튜버들의 동영상도 어떤 건 조회수가 많고 어떤 건 적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많이 만들다 보면 특히 인기 있는 동영상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일단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올린 동영상 중에 어떤 동영상이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동영상은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회수를 올리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영상을 많이 만들고 그 안에서 나의 강점을 찾아내는 것즉 채널의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방송하는 채널과 아침에만 잠깐 방송하는 채널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채널을 시청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개수는 채널의 파워, 규모,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좋은 동영상을 많이 만들면서 동영상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성실한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